네 반갑습니다 무탐입니다 어, 최근에 이제 코인 유튜브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소우를 한 것이 어, 제가 지금 영화 유튜브를 한번 좀 해볼까 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좀 많이 어렵네요 자 그리고 오늘은 어, 어, 어떤 거냐면 한국정경신문에 오늘자 오전 9시 31분에 실린 이 기사 글을 좀볼 텐데요 네오핀이 L2E 플랫폼 붐코와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라고 이렇게, 어, 이제 내용이 기사가 실렸습니다. 네오핀과 붐코 파트너십. 아 우선은 그 붐코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이렇게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좀 채굴을 해왔고요. 어, 지금 보신 것 같이 학습 챕터라고 하는 것이 있고, 영어 학습을 통해가지고 일종량의 그 l 디 r 토큰을 지급받거나 또는 화면과 같이 24시간마다 한 번씩 클릭을 해서 LER 토큰을 어,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최근에 또 보면 여기 분코 컬렉션이라고 이것이 이제 좀 새로 생겼죠. 어, 과거에도 그 분코의 NFT 가방 어, 이 가방은 판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벤트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게끔 현재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, 지난달인가, 그 에어드랍이 있을 때, 어, 여기에 응모를 하셨던 분들이라면, 붐코 컬렉션에 들어가 보시면, 어, 여기에 그 컬렉션 안에 여러분들 NFT도 여기 들어가 있을 겁니다. 자,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. 자, 하여튼, 어, 이와 같은 붐코가, 네오핀과의 파트너십을 체결을 합니다. 자, 네오핀 같은 경우는, 어, 아시는 분들도 꽤나 있으실 겁니다. 그 과거에, 어, 가장 많은 사람들이, 보통 에어드랍하면 확률적으로 상당히 낮잖아요 근데 이 네오피 같은 경우는 참여하셨던 분들은 100% 다 가져갔던 그리고 꽤나 좀 짭짤한 수입을 가져갔던 어그 코인이기도 합니다 네오피은잰글 공시정보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 네오피은 네오위즈홀딩스의 블록체인 자회사 네오플라이가 블록체인 오픈 플랫폼으로 디파이를 가지고 게임과 메타버스 nft 그리고 실물 서비스와 연결하는 오픈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네오픈 지갑에 보시면 과거에 에어드랍을 받으셨던 분들도 뭐 하여튼 요, 이거를 보셨을 건데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이렇게 그 디파이 상품 그러니까 일종의 트론을 만약에 입금을 하게 되면 일정량의 npt 토큰을 획득하는 방식의 디파이 지갑이 이렇게 지금 현재 선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최근에 어, 네오피니에서 이제 이런 것도 지금 같이 내놨죠. 지금 어, 하단에 좀쭉 내려다 보면 어, 네오피이 최근에 그 3월 8일 날에 리브랜딩을 어, 했습니다. 기존의 디파이 상품과의 정체성에서 그 다음에 C파이와 그 다음에 디파이를 합성시킨 CD파이라고 하는 것을 어 이제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글로벌화를 이제 진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와중에 지금 분코와의 온보딩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냐면 아까 제가 사진을 봤던 여기에 이 코인들 리스트 중에 ler 토큰도 같이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생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그 글이 이렇게 또 나와 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네오핀 박재범 최고 투자 최고 투자 책임자가 지난해 그 M2E 방식 그러니까 Move to One 방식 움직여서 이제 채굴하는 방식이 상당히 급부상을 했던 것처럼 자, 올해는 어, 이 L2E 서비스, 런투 n 방식의 서비스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 자 그래서 네오핀과 이번에 분코와의 협약을 통해 가지고 네오핀의 P2E 게임과 그 분코의 L2E 어, 게임의 어,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나중에 글로벌 시장으로의 트렌드를 선도해 나갈 것이다. 라고 이렇게 어, 기사를 어, 올리고 있습니다. 자, 어, 좋은 결과가 좀 있기를 좀 바라보고요. 일단 열심히 채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.